주식이 뭐라고? 부모라면 그랬스만되지 패배란 없다. 그렇게 늘 다짐했죠. 하지만 세상 사는 게 어디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017년 이맘때쯤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아쉬움 없이 살아가면서 자식도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서점에서 주식 관련 책을 한권 샀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지는 몰랐던 거죠. 그때는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평소 돈이라면 10원짜리 하나 아끼며 빈병을 하나라도 주어 모아모아 모아 슈퍼 가곤 했었는데 HTS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또 다른 무서운 나를 보았습니다. 본전 심리였을 겁니다. 미수, 몰빵, 부족한 공부,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이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리며 그 사이에 이혼도 하고 두살된 애를 혼자서 키우며 주식에 미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그만두던가 공부를 더하던가 아니 주식을 그만두고 재혼을 하고 다시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하던지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뭔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거죠. 그렇게 젖먹이 아기는 TV 앞에서 울며 지쳐 잠이 들 때까지 저는 주식에 미치고 미치고 미치고 그렇게 미치는 가운데 아기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다며 그 돈마저 올인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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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9시 전에 눈을 뜨고 또 매매를 하고 출근하기를 반복했죠 참내 자신이 징그럽도록 미웠습니다 날마다 울기만 엄청 운것 같네요 결과는 뻔했죠 1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돈이란 10원짜리 하나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노모가 몸이 안 좋아 더 이상 애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빚만 더 늘었네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죠 모든 걸 정리하며 그날이 왔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패배이식 및 대인기 피증 이런 것들로 무한도전 이런 TV를 보면서도 남들은 웃는데 본인은 엄청 울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그날 우연히 친구한테 연락이 왔네요.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과 안녕하는데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그래 아오 죽기 전에 네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받았죠.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싫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그놈이 참 우리 집에 날 데리러 왔네요. 이런 저런 핑계로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억지로 아이를 데리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녁에 소주 한잔 걸치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녀석이 친구 마누라한테 엄마? 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냥 울어버렸고 그래 살아보자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업 아닌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내고 나이 많은 노모의 노인연금과 저에게 장애인 누나의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 돈을 가지고 베팅하기 시작했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려고 그냥 이번 달 생활비만 어떻게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체력이 국력이라 했던가요? 주식에 미친다고 아침은 혼자서 대충 먹고 아이는 어린이 집 보내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라면에 소주 마시고 화병에 임파선 붓고 열나고 화병 나고 이렇게 반복된 전업생활의 수익이 날리가 없죠. 날마다 hts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날마다 손실은 엄청나 자신과 아이를 힘들게 하였고 일요일은 너무나 큰 고통 그자체였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이런 나 자신을 얘기할 수 없었고 나 자신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사시미를 책상 위에 두고 매매를 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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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고요. 오늘은 5년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5년 동안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였고 가끔 이곳에서 떠나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모든 걸 털어버리고 집사람이 있으니까 막 노동이라도 나가면 될 거라 보이는데 저는 내일부터가 너무 걱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전에 세상과 안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몸이 많이 약해졌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 두 병에 많이 취하는 것 같네요. 나도 언젠가는 성공담에 나의 주식 삶을 화려하게 한 번쯤 적어보겠다고 미련이 남고 혹시 나와 같은 절차를 밟는 초보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보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라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난다고 해야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 테니깐. 아들아 미안하다.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친구네 아들 녀석이 입던 옷만 받아서 너에게 입혔던 거. 우리 아들은 6살인데 아직 반스가 없습니다. 속옷은 되물림이 안 되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글로써 표현하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배운 것이 부족한 나에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주식 끊었습니다. 당당히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상과 적응해 볼게요.